일단 손대지 않거나, 아니면 끝까지 다 읽거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겸사입니다. 어, 오늘은 이책 잔혹한 어머니의 날 독일 여성 작가인 넬레노이하우스의 상편 소설입니다두 권으로 되어있는 책이고요이 어, 책은 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음. 아마 국내에서도 이 책은 많이 이제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음, 몇년 전에 우연히 서점을 갔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한 4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어, 한 동안 이제 그 소설류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서. 다른 책들 좀 읽던 시절이었는데 우연히 책 제목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내라는 책이 그래서 야 도대체 저 소설은 뭐길래 어떻게 제목에서 동화의 주인공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 시켜서 만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제목 때문에 집어들고 읽어봤는데 정말 한방에 쭉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이제 찾아서 읽고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이 포함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과, 그리고 이 책, 잔혹한 어머니의 날이 포함된 이 시리즈를 타운스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타운스 시리는 즈다 읽었고, 그거 말고도 한두권 정도는 더 읽은 것 같아요. 일단, 넬레노이 하우스라고 하는 작가는 독일 민스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법학, 역사학, 뭐, 동문화가 전공했다고 하니까, 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에 남편은 뭐 소세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가장 생활한 틈틈이 이제 집필을 하다가, 자비를 출판을 했다가, 이게 이제 빵 터져가지고 지금은 전업작가로 꽤 유명해진 작가라고 하고요. 이분이 쓴 책들을 이렇게 쭉 발표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제가 거의 다 알더라고요.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이 리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작가의 작품들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다 읽었네. 안 읽은 게 거의 없네 싶더라고요. 특히 타우노스 시는다 읽었고 여기 보니까 이 책이 제두 번째 책에 타운스 시리즈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건 2번의 뒤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음, 일단, 사랑받지 못한 여자. 두 번째가 너무 친한 친구들. 세 번째가 깊은 상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게 이제 시리즈 상으로는 초반 권 아니었습니다만, 전 이제 이 책부터 읽었고요 그리고, 바람을 뿌리는 자. 사악한 늑대. 산자와 죽은 자, 여우가 잠든 숲까지가 타운스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다 읽은 책이고요. 음, 책 리뷰, 특히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원래 간단하게나마 이제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텐데, 사실 넬레노이 하우스의 작품은 딱 줄거리가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안 돼요. 워낙에 방대한 그 범죄수사 소설이다 보니까, 한방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넬레노이아우스 책은 읽으면서도 한번도 리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예, 도전을 해보는데 어떻게 잘정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책은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한적한 저택에서 죽은 지 이제 며칠 지난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고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마당에 파묻은 지 오래된 시체가 몇곳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연쇄살인으로다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범인이 누구냐, 이 죽은 노인이 연쇄살인 범이 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이제 작은 힌트들이 쭉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독자가 스스로 이게 줄을 꿰기는 되게 어렵고 되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머릿속에서 복잡, 복잡하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 20여 년간 이어진 어머니 날에 전후로다 벌어진 잔혹한 안쇄살인 사건을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어, 범죄소설이니까 당연히 해결이 되고, 되 끝나야지만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와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그 독자들이 수긍할수 있게 전개가 되느냐의 문제겠지만, 그 부분이 꽤나 완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의 동생이 범죄 피해자가 돼서 죽음 일보지점까지 가고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출생의 비밀까지 얽히고 이러면서 꽤 복잡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고 한 방에 그림이 정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이런 유의 소설들 범죄 소설이나 추리 소설이나 이런 것 미스터리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상상도 좀 해보고 내 나름대로 좀 풀어 가면서 읽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에 관해서 이 책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머리를 싹 비우고 그냥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는 정도의 재미로도 충분합니다. 괜히 머릿속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고하더 정신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넬레노이하우스의 타운스 씨를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선택은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손대지 않거나 아니면 끝까지 다 읽거나입니다. 어, 어지간해서는 넬레노이아우스의 타운스 시리즈는 읽다가 중간에 끝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 다만 제가 독일 책을 별로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넬레노이아우스의 어, 책은 등장인물 이름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짤막하게 넬레노이아우스의 잔혹한 어머니의 날을 비롯한 그녀의 타운스 시리즈가 재미있다라고 하는 그런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랑잠우삼이었습니다